이러말이 뭐냐면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수안녕하여사님감녕하셨습여사님감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러 올려도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문위원회 회장이신 우리 김정식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경화 시위의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도훈시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엄정용시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권 우리 화성시 자원공사센터 이사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초년도로부터 이 시작에서 우리 화성시부터 열심히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을 사대는데 다 함께 동참해서 우리 한국이 더 나아서 세계가 정말로 깨끗해지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맹장으로서 제일 처음 이렇게 발대식을 가진. 하성시 지구를 비롯한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구 창립 그리고 환경과 체육을 통한 청소년 인성의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여한 이 환경과 청소년과 관련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참 멋있어요. 앞으로 환경 실천 많이 하시고요. 환경이 아, 살아야 응. 아, 모든 미래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아, 오늘 그럼... 행복한 날 되시고 우리 김상균 지구장님을 비롯한 저희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